자 다시 설명 선템 히드라 가시는 분안 가시는 분들 있겠지만 선템 히드라 저는 안, 가, 안 갑니다 좀 아직 그거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지만 선템 히드라는 좀 높은 고밸류 티어는 좋을 수 있어도 나는 다이아 미만이다 혹은 마스터 미만이다 마시는 분들은 선템을 신화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반 코어템 1. 자발 2. 히드라 3. 쇼진 4. 세릴다 5. 탈론 조패기. 내가 페인 다니네. 나쁘지 않아? 졸라 나쁠 뿐이지 아니 저 친구 세주는 왜 이번 판은 잘하냐 또 나이스 이제 불편하거든요, 탈론? 노플 아니 하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자 이제 탈론 노플이니까좀더 과감하게 그냥 딜교 해버립시다 이게 탈론은 6벨모렙 때가 가장 중요한 턴이거든요 이럴 때? 지금 그냥 그냥 딜교 해! 막 딜교 해! 피 빼야돼 나이스 나이스 전판 세주안이는 3렙 천해주더니 전판은 잘해주지 이번판 졸라 잘하네 상대팀이니까 아 진짜 전판은 아기 멧돼지였는데 상대팀 가니까 차우차우 됐네 오케이 계속 불편하게 만들면 좋은 탈론 탈론 여기서 직간다 나이스 야 탈론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자존심을 버려버리네. 이거 나 로밍 돌지 말고, 포골, 포골 척 놀이다. 빨리 밀어야지, 돈을 땡겨야 될것 같아요. 빼야 된다. 아 씨, 저만 못 썼어. 아. 라스리안 아 해. 빼지. 잘 빼네. 파이 되었습니다. 집중하세요. 파이팅. 이거 뒤치기 가겠다. 엥? 아 큰일 났다 물론 상대가 너 죽으면 억하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도둑 잡아라 도둑 나이스 아, 우리 다이나 없으면 못 이겨. 아, 어떡하지? 막아야 되는데. 느리다. 어? 이거 3코 불클 먼저 가고 셀을 나갈게요. 내가 살아야 될것 같아. 그게 더딜 많이 넣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왜 잘리는 거야 도대체? 불러야겠는데? 에, 밀자, 밀자, 밀자. 어, 한타 이겼는데? 나이스. 야, 바로 갈래? 집중하시다 아유씨아까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웃음> 나이스 야, 나는 예전부터 형들 말했잖아요 히드라제드 좋으니까 꼭 가라고 물론 지금 버프 됐지만 속상하다 어? 맨날 뭐만 하면 킥킥 언제 율총군 안가던데요 또 이새끼 약파네 속상합니다 아 그래도 요번 년도 롤 재밌겠다 상체메타 됐잖아 탑메타 돼가지고 재밌겠다 전멸 써라 나이스 자 형들 설명해드림 1. 감전, 감전 갈 때는 자발, 월식 둘중 하나 간 다음에 아니 템 똑같이 가요 자발, 히드라, 뭐 세릴다 아니면 쇼진 이렇게 가고 아니면 불클도 좋음, 불클도 좋음 정복자도 좋다 근접 상대로 무조건 드세요자 모두 빠이 아 맞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